안녕하세요, 니나예요. 으음. 안녕하세요, 니나예요. 큰 그립 이야기 성경 마지막 회 26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와! The very good ending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보이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야 오래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빈 무덤으로 달려간 적이 있었지 후에 요한은 많은 것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에 대해 말해 주었단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너무 늙었어 요한은 이제 여행이나 말을 많이 할수 없을 거야 요한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그들은 요한을 죄수로 여기에 가두었단다 아, 이 사람이 요한이구나 요한 요한 요한 존. 한 쟈니구나. 쟈니 쟈이 지금 어디에 갇혀있어요? 감옥 뭐요? 감옥에 갇혀있구나 어떡하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웃음> 우와 이게 뭐야? 구름 구름 하나님 오. 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아주 크게 놀라게 하셨단다 요한이 가야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었던 거야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나님은 요한에게 미래를 살짝 보여주셨어 요한은 봐봐. 응, 더 이상 섬에 있는 감옥에 있지 않았단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로 여행을 한 거야 <웃음> 하늘로? 하유라 하늘로 슝 올라갔대요 하늘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슝 저기 하늘로 맞아요. 자.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어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과 예수님이 앉아계시는 응, 보좌를 보았단다 요거 뭐예요? 보좌? 여기 하나님이 앉아 있구나 예수님이 앉아 있구나 근데 뭐가 치고 있어? 번개가? 꽉꽉꽉꽉 번개가 치고 있어 이건 뭐예요? 구름 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지옥을 보았지 심지어 요한은 사탄이 영원히 망하는 것까지 보았단다 타니? 그리고 요한은 또 보았지 뭘또 보았지 어 이건 뭐야 불 어, 불이구나 아이고 불이구나 지옥의 불이에요 어, 이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단다 와 멋지다 또한 요한은 놀라운 소리를 들었단다. 보좌에서부터 나온 큰 소리가 이렇게 말했어.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할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옛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 말들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라. 헉, 그렇구나. 우와. 헉, 여기 누가 앉아있지? 예수님. 예수님. 여기 애기 누구야? 아기. 아, 아기들 거, 아, 아유리는 어딨지? 아유리는. 이거 아유린가? 아니? 이거 아유리야? 네. 아, 귀여워. 예수님과 아이들과 모두 다 있어요. 여기 아빠가 있네, 여기 아빠, 아빠. 아,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응. 음, 그래. 음, 이게 뭐예요? 이 말을 들은 후 요한은 한 도시 안에 있는 동산을 보았단다 와 수정같이 맑은 강이 보자에서부터 흐르고 강 양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지 그런 다음 허, 이 나무가 뭐라고요? 생명나무 어? 이 나무는 생명나무래 tree of life the tree of life <웃음> 그렇구나. 여기 또 누가 앉아 있어? 예수님. 아, <웃음> <웃음> 그렇구나. 아유리는 어디에 있어? <웃음> 어, 여기 있네. 엄마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우와. 아빠는? <웃음> 아, 그래 아빠도 있다, 저기. 그렇지? 아이리 넘겨줘. 하나, 둘, 셋. 요한은 환상에서 깨어났단다. 아빠, 아빠. 응, 요한은 <웃음> 웃었어. 요한은 알았던 거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응, 예수님이 오래 전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나이 많은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빨리 기록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단다. 아유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나 요한은 참 좋은 끝을 보았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그 끝을 기다리고 있단다 아 그렇구나 요한이 지금 눈물을 한 방울 뚝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인가봐요 하나 둘셋 우와 이게 뭐예요? 구름 반짝반짝 빛이나요. 무슨 색이에요? 금색이네. 어. 와 구름 속에 언젠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될 거야. 그렇구나. 너무 멋지다. 여기가 어딜까? 하나, 둘. 아유라 이제 엄마 한번 쳐다볼까? 한번 서보세요 너는 이것을 믿니? Do you believe it? Yes! Yes! yes. 네! 네! 퓨. 와! 예스! 그럼 우리 이제 두 손을 쫙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자두 손을 쫙! 아! 손 모으고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아멘. 아멘. 올지. Come Lord, come, come Lord. n o l you do? Jesus, Jesus, 크게 시작. 시작. Jesus. Jesus. Jesus. Yes. Yes. 이렇게 큰 그림 이야기 성경 최종 회가 끝이 났습니다. 박박수 쳐주세요. <웃음> <웃음> 그래요, 우리 아유리 큰 그림 이야기 성경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웃음> 그렇게 재밌었구나. 그럼. 우리 다음에 또 재밌게 읽어보기로 하고 이렇게 최종회를 큰 그림 이야기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할게요 자 그럼 모두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잘했어요